모든 국민이 삼대 측정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요새 막 래퍼들이 지금 많이 유튜브도 많이 하고 계시고, 게다가 또 많은 분들이 또 운동할 때랩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우리 방송 최초로 래퍼분과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랩! 예! Yeah. 하이바하이바 아이고, 안녕하세요. <웃음> 28살 맥랩 황경일이라고 합니다. 맥모닝! 그러면 맥랩을 왔는데 일단 뭐 제대로 보여주게 되냐고 좀 샹글라스스 테크아웃 플리스 아아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형님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한 40kg를 했어요 아 맞아요 그 다이어트를 한게 이거잖아 <웃음> 네 근데 지금 요즘 술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조금 올랐는데 어 웨이트 쪽으로 제가 욕심이 조금 있어서 아왜 갑자기? 어 몸을 좀 그니까 사로 뺐는데도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야 자 일단은 래퍼는 래퍼고 유튜버는 유튜버고 선수는 선수고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3대 측정인데 몇 키로를 목표로 할래 왜냐면 우리가 키로수 목표를 하고 못하면은 약간 좀 본인만의 아 공약이 있거든 언더 한번 입으라면500 쳐야 되죠? 어... 아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되 아, 아, 야 좋아 <웃음> 좋은데 이제 패기 넘치니까 어, 그래서 아 응. 3대 100-100 갑시다. 300 갈게요. 네가 300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다 들어줄게. 오호... 어, PT. 아, 아 어, PT. 어, 간단하지. 이거 간단하고. 만약에 오늘 3일 못 치잖아. 오메락 한번 컨디셔닝 경험하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랑과 맥랩의 3대 측정 컨텐츠. 목표는 300kg. 만약에 성공할 시 본인의 다이어트 목표 달성까지 제가 PT를 도와드리 도와줄 거고요. 만약에 300kg 실패시 오메 킴과 함께 컨디셔닝 받아보기, 그때 뭐 짜증 난다, 뭐 힘들다 그런 거 전혀 없지. 아, 전혀 없죠. 아, 진짜 우린 다 담아가지고 네. 리얼리즘이니까. 전혀 없죠. 진짜 확실해.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지? 네. 알겠다. 이빨 꽉 깨물고 하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구독, 좋아요. 해야지. 자 이제 바로 벤치 프레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kg부터. 아니뭐 100kg까지인데 원래 60 해야 되는데 근데 4 0 k g 부터 천천히 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40kg. 아. 어! 에이 근데 이거 놀랄 것도 아니고 약간 지금 본인 체중에 40이면은 뭐 쉽잖아. 60 가시죠, 60.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60이 원래 네가 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그 목표가 300이잖아. 그죠, 그죠, 그죠. 뭐이론상300나오려면 일단 벤치 프레스는 최소한 80은 나와줘야. 아, 그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뭐. 소름방치. 아, 진짜. 네, 그것도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야, 아, 그거 그거 안 하셨더라고요. 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두 개. 잠깐만. 아, 오케이. 자, 일단 성공. 느낌 왔어. 80kg! 여러분들 못합니다자 <웃음> 그러면은 80입니다 8 0 죽겠습니다 아, 80자 우리 맹레벨의 80 3차 시도 80인데 와그기80 가자 진 바로 20kg를 중량했어요 본인이 이제 80kg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우 처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커머. 업 밀어 형 도와줘 아, <웃음> 잠깐 잠깐 야야 잠깐, 잠깐. 야. 잠깐 잠깐 오케이 아. <웃음> 이게 70kg부터 가야 돼네 맞아요 어, 70kg 먼저 가고 하자 <웃음> 죄송, 죄송합니다 형님들 이쪽은 죄송합니다 <웃음> 정말 마루왕님한테 PT를 받을 수 있다면야 라는 마인드로 80 갔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웃음> 어찌됐든 300kg를 하려면 진짜로 마차에 대해 최 그냥 맞이 손수 하알려줄게 이건 네. 무조건 들어야 돼 70은 들어야지 이제 나머지의 뭐한 120, 110 이런 식으로 끝내서 네가 300 채울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만약 안 되면 너무 힘들다 아유 이거는 그냥 오늘 편안하게 어. 운동하고 와야지 자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가서 아래다 찍고 쭉 올려 이제 업업 업, 밀어! 아 밀어봐! 맥랩! 아 밀으라고! 그럼 음, 더줘 아니 밀으라고 아, 밀어봐, 자. 아, 오케이, 여기 힘, 힘, 힘. 아, 자, 자, 야, 밀어. 푸쉬, 푸쉬,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아니, 그래도 좀 다이어트 해봤자면서. 그냥 사이클 많이 타고요. 그냥 롤 많이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일단, 우리가 최대로 잡아야 되잖아. 네. 다시 65 가자. 65요? 응. 자, 업! 업! 자, 호흡! 배고 업! 헛! 야! 나이스! 헛! Hop, hop, hop. 어. 아. <웃음> <웃음> 자 일단 맥레의 벤치프레스 원하레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6 0 k m 입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는 300kg를 목표로 두 번째 운동인 데드리프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일단 우리 60은 켜놨어 <웃음> 아 우리 이제 130 정도는 가기 위한 절차지 우리가 리스펙트 한다는 얘기야 제가 어. 유일하게 데드리프트 하나 연습하고 왔어요 아. 이거 자세 중요하다 해서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보시죠 맥랩 데드리프트 한번 보여줘봐 자업 아, 딱 놓아 딱 놓아 오케이 80 가겠습니다 아, 어, 80 죄송합니다 자 우리 80 왔습니다. 주세요 네자8 0 k 로 도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자 자업 아, 야 큰일 났다 내려놓을까어 내려놓고 <웃음> 자, 100kg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이지 기준 엉대 낮추고 상체, 상체 들어 올리고 지 좋다 자, 업. 어! 내려놔 자 근데 아 내가 진짜 공정하게 얘기해야 될게 있는 게 그냥 자세에 약간 좀 변형이 좀 있긴 해 네. 그래서 만약에 네가 진짜 하고 싶을 수 있지만 내가 스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에 네. 어, 집중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몇 킬로를 갈까요? 1 2 0하시죠 오케이 그럼 저희 1 2 0 k 로 갈게요 오케이 자 업! 오케이! 데드리프트는 1 2 0 k g 입니다 그리하여 중간 점검 벤치프레스 6 0 k g 데드리프트 1 2 0 k g 로 해서 총1 8 0 k g 목표치까지는 1 2 0 k g 남았습니다 <웃음> 자 일단은 내가 딱 봤을 때아이 정도부터 시작해야겠다 해서 내가 40km 걸어놨어 40이요? 어, 아까 데드리프트는 60km 걸어놨는데 이게 40km 걸어놨던 얘기는 천천히 네. 보여달라 어, 천천히 천천히 어. 해, 준비됐어? 그럼요 바로 들어갈게요 40km 자. 주말. 도도도자도 도. 업. 아 가벼워, 가벼워. 디디디디 디. 근데 원래 원래 비행기도 이륙하기 전에는 바닥을 깁니다. 아. 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죠. 40 제가 들었잖아요. 아... 많이 근데 좀 아슬아슬했나요, 형님이 봤을 때제 자세가? 이 정도는 잘했어요. 잘했고 40km 성공이라서 음. 우리가 갈게 60. 네, 알겠습니다. 좋아. 제 60km 도전. 자, 천천히 내려가봐. 형이 있으니까 자. 도도도도도도 도. 업. 밀어! 아, 어로뒤로뒤로 아 뒤로, 뒤로. 오케이 나이스 형들 형님들 그러면은 제가 어저 지금 감 왔거든요 조금 y o u 서 g y o 살짝만 아 살짝 걸쳐보 o u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u n 자 와. <웃음> 아이 뭐, 앞으로 가봐. 이거 첫발 걸음이 원래 제일 힘들잖아요. <웃음> 그래 할수 있어. 오케이. 어저저저저저저 저. 내가 있으니까. 자 어. 여기서 자 여기서 집중하고. 자자 가봐. 자, 형. <웃음> 컨디션 거 날짜 언제죠? <웃음> 오케이. 들어 나 들어. 나 들어. 야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오야안 되지 않을 거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웃음>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원하함면 찾아가는 것이 나중에 운동에 되게 도움되거든? 아 어, 맞다 맞다 어, 그래서 어, 한번 70kg 도전해볼까? 네자 자, 자, 자. 자, 여기서 업 밀어!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리 You're watching h o r s k i n g TV 맥랩의 3대는요 벤치프레스 60kg 데드리프트가 무려 120kg 그리고 스쿼트가 아쉽게도 70kg로 총 250kg! 축하드립니다 이 목걸이는요 어..무슨 합격이냐면 오메킴과 함께하는 컨디셔닝 합격 목걸이입니다 그때 보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운동을 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맥랩도 여러분 운동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랩! 아니 e 호 d 킹 베이비. h o r s can have the real you then let me make a 3d print